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되게 고급지고 그리고 평상시에 아난 디자인이 왜 이렇게 예쁘지 않았지?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와우 지금 이거 보면은 뭔가 오른쪽이나 왼쪽인 그런 그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파워포인트가 되게 깔끔하면서도 되게 특색 있는 이제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예쁘고 그리고 깔끔한 그림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써서 만들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 자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이런 이미지를 구해야 하는데요 보통의 검색으로는 이런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GettyImagesbank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그런 이미지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냥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은 일단 유료예요 되게 더 고급진 이미지들이 많은데 저희는 여기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무료 이미지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료 이미지를 활용하시면요.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쓸수 있다고 해요.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하루에 3컷씩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여기다가 제가 학습 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있겠지만 학습에 관련된 걸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 들어가게 되면 오 되게 예쁘고 신기한 그림 이미지가 많습니다 자 요런 이미지도 있고 이런 이미지도 있고 뭐 어딜 가도 쓸만한 이미지들이 많아요 자 여기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제가 이번에 활용해 볼 이미지는요 자 여기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선택해 볼게요 이 이미지를 선택했더니 jpg 파일이랑 psd 파일이 나오는데요 어, jpg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여기 있는 거이 그대로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sd 파일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psd 파일은 바로 포토샵 파일입니다 psd 를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자 psd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열어봤습니다 어 파워포인트만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과정이라서 이 과정을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어, 포토샵은 웬만하면 다 깔려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있는 하나하나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이미지들은 일단 제외하고 여기 안에 있는 이 학생 그림 이미지만 따로 따 볼게요 오른쪽에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하나 눈 표시를 없애주면, 자, 이렇게 필요없는 그림들은 다 없애주시고요. 자, 이렇게 없애주고, 없애주고 하면, 현재 이렇게 사람 이미지만 나오게 되잖아요. 이 사람 이미지만 이제 이미지 파일로 바꿔줄 겁니다. 왼쪽에 있는 크롭 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셔서, 크기를 작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미지 크기만큼. 그리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잘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꼭 해주셔야 할건 뭐냐면요. 여기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눈 표시를 눌러야지만 여기에 격자 무늬가 나오면서 투명하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PNG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일단 최신 버전에 있는 포토샵에는 왼쪽 상단 파일 가시면 export 그리고 어, quick export as PNG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이미지만 따로 저장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사람 사진이라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가 저장한 사람 사진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검정색은 이제 비어있다는 부분이라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잘라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자르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있는 거다 삭제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 이미지를 따로따로 떨궈 두는 거죠 나중에 편집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주시고요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없앤 다음에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저장해 보도록 할 건데요 Ctrl, Alt, Shift, S를 누르신 다음에 PNG24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미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포토샵으로 바로 편집하기 때문인데요 퍼센테이지를 한 50% 정도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장해 봤더니 이런 형식으로 이제 비어있는 공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제 파워포인트에 넣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아까 전에 만들었었던 이런 이미지들을 삽입을 누르면 하나하나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될건 뭐냐면요. 아까 전에 만든 그 이런 이미지가 파일이 굉장히 커요 용량도 크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느려질 염려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 이 상태에서 무조건 이 작업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이건 이미지들을 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그림도구 서식에 가시면 여기에 그림 압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 압축을 인쇄용 또는 웹용으로 확인을 누르셔야지만 이미지의 용량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컴퓨터가 느려지지 가 않아요 저는 인쇄용으로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가 인쇄용으로 바뀌어서 그나마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하나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자르기를 하실 건데요 여기 하나에 있는 메스, 하나 있는 매스 여기는 하나하나 아이콘을 다 자르기를 통해서 따로 따줄 거예요 자르기를 누르시고 이렇게 하나 따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른 모양을 따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일단 복사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자르기를 눌러서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아이콘을 따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따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아이콘을 땄더니 어디에서도 딸수 없는 특색 있는 아이콘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기에 텍스트를 넣고 글을 넣고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방식 되게 신박하고 재밌지 않나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가져가서 ppt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만든 ppt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보셨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그림들이 있었던 거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들께서 포토샵으로 간단하게 편집해서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오면 지금 현재 보이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세련된 파워포인트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응원할게요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